살짝 늦어서 죄송합니다 <웃음> 자료 만들게 많아가지고 그냥 바빠 죽겠어요 <웃음> 자 11페이지 도시공관리기입니다 지난주에 광역도시계 공부했었는데 <웃음> 기본계까지 봤었죠 이어서 도시군관리계획입니다 공부할 내용이 요건데 도시군관리계획도시군관리 내용을 공부하는 게 아니라 이 계획을 어떻게 수립하느냐 수립 절차에 관한 사이에요 수립하는 사람 또 수립할 때 기준 수립할 때 절차 이런 내용들인데 먼저 계획을 누가 수립하는지를 알려면 이, 계획을, 이 계획의 을이계획 의미만 알면 그 계획 수립하는 사람은 저절로 아는 겁니다. 도시군 관리 계획이란 특별시, 광역시, 시군의 개발 정비 보존을 위해서 수립하는 토지용 이 등에 관한 다음에 여섯 가지 계획. 여기 계획, 이제 누군가 수립을 해야 되는데, 도시군 기본 계획은 수립해서 승인받았죠. 광역도시계획도 수립해서 승인. 둘다 이제 방향이니까 방향을 세워서 방향이 맞는가 확인받는다 이런 의미인데, 도시공관리계획은 결정을 해야 돼요. 용도적을 지정하고 도로나 공원 등이 결정돼야 됩니다. 계획을 결정하려면 안을 먼저 만들어야 되죠. 이란이한 사만 이렇게 안을 여러 개 만들어서 그중에 가장 좋은 안을 골라서 결정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도시군관리계획은 입안을 하고 이제 결정을 하게 됩니다. 입안을 누가 하느냐 결정을 누가 하느냐 를 각각 정리해야 되는데 기본계획 수립을 누가 했었죠? 특광시군. 오로지 특광시군이 수립했었죠. 이유가 특광시군에 관한 계획이라, 도시군 관리 계획도 특광시군에 관한 계획이니까, 계획이니까, 이반을 누가 하겠다? 해당 특광시군이 이반을 하는 겁니다. 뭐 따로 외울 게 아닌 거죠. 특광시군에 관한 계획이라서 그 계획 이반도 특광시군이 한다. 뭐 당연한 얘기고. 그 다음에 결정을 해야 되는데, 기본 계획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특별시장, 광역시장이 기본 계획을 수립해서 승인 받았어, 안 받았어? 자꾸 지난 걸 물어서 죄송해요. <웃음> 근데 자꾸 그 기억이 돼야 그 내용들이 연결돼서 좀 앞, 요런 내용들이 편하게 이해가 되는 거니까 다시 한번 자꾸 체크를 해야 돼요. 기본객 수립은 워로지 특광시이 수립해서 시장군수가 수립하는 경우에는 도지사 승인 받는다. 시장군수는 도의사 승인. 근데 특별시 광역시는 승인을 안 받는다. 왜냐면 도의사가 승인 안 받으니까 도의사도 안 받는 거죠. 이거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도시군 관리획도 특별시 광역시가 입안했는데 결정을 국토부 장관이 결정한다. 이러면 되겠어? 네. 안 되겠죠. 그러니까 누가 결정한다? 네. 특별시장 광역시장이 직접, 직접 결정하는 거예요. 누가 결정해 주는 게 아니라 특별시장 광역시장이 직접 결정하는 겁니다. 그럼 시장 운수가 입안했을 때는 결정을 누가 할까요? 네. 이때는 도지사. 네. 여기까지는 기본 계획이나 똑같은 거 아니에요. 네. 기본 계획을 특별시장, 광역시장이 수립하면 승인 안 받고 직접 확정하고, 그 다음에 도시군, 어, 시장문수는 도의사한테 승인. 마찬가지로 도심관리획도 특별시나 광역시가 입반한 경우에는 결정도 직접 하는 거고, 시장문수만 도의사한테, 어, 결정을 신청하는 겁니다. 그럼 도의사가 신청받아서 결정하게 되는 거고, 여기서, 그래서 결정한 사람이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의사가 됐는데, 요 사람들을 합하면 뭐라 불러? 특광도 합하면, 시도지사. 그래서 결정하는 사람이 시도지사가된 거예요. 그래서 11페이지를 보면, 11페이지, 그, 이번에, 이번 에 결정에서 가로, 이번 결정호자, 원칙에 보면, 도시공관리계획은 누가? 시도지사가 직접 또는 시장 우수 신청에 따라 결정한다. 시도지사가 결정하는데, 요 말의 의미를 이렇게 나눠서 이해되는 거예요. 도시군 관리기획은 시도의사가 직접, 직접 결정하죠? 또는 시장군수의 신청에 따라서 결정한다. 시장군수 신청에 따라서 도의사가. 특별시 관리기 직접.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시도의사가 직접 또는 시장군수 신청에 따라서 결정하는 거고. 다만, 여기서부터 이제 대도시가 있어. 대도시. 그시 중에는 규모가 커다란 시도 있고 조그만 시도 있죠? 인구가 100만 넘은 수원시하고. 대전 옆에 가면 인구 5만의 계룡시가 있는데 그 5만의 계룡시하고 수원시가 똑같은 시예요. 그래서 수원시나 그 계룡시나 다도 밑에 있는 시다 보니까 수원십장에서는 뭔가 좀 억울하죠. 규모가 그 100만 넘으면 울산보다 더 수원시가 더 커요. 울산은 광역시 고그 수원은 그냥 시예요. 그래서 그 그냥 실하고 똑같이 도의사한테 다 일일이 간섭받고 되니까 뭔가 좀 기분이 살짝 안 좋아 그래서 도시군 관리기 부터는 대도시 시장은 도의사한테 결정을 신청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어요 그냥 직접 결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원래는 시장이나 군수가 계획을 입반한 경우에는 도의사한테 결정을 신청하는데 대도시는 신청할 필요 없이 직접 결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대도시는 앞으로 이제 한마디를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대도시가 도의사한테 신청할 필요가 있어 없어 없어요 대도시가 도의사한테 요청할 필요 있다 없다 없고 대도시가 도의사 한테 승인받는다 안 받는다 안 받고 대도시에 대해서 도의사 도의사가 뭔가를 인정할 필요 있어 없어 없어요 대도시는 다 집적한다 한마디로 기억하시고 어, 지문 중에 대도시인데 도의사한테 요청한다 대도시가 시장 의사 신청한다 이런 편들 나오면 그냥 틀렸구나 이렇게 찍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결정하는 사람이 시도지사 대도시가 된 겁니다 그 다음에, 어, 예배로, 이반은 원칙이 특광시군인데 예배로, 국토부 장관이 이반할 때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네. 평균 있겠죠. 원칙은,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원수가 각각 이반하는 게 원칙인데, 그 이반하는 내용이 고속도로에 관한 계획을 이반하더라. 그걸 특광시군이 각각 이반할 수 없겠죠. 뭐 KTX 이런 건데, 각각 이반하기 어렵죠. 이런 경우에는 국토부 장관이 이반하게 되고, 그러니까 도의사가 이반하는 경우도 똑같이 있겠죠. 그래서 이반하는 사람은, 원칙은 뚜강식은 예외로 국토부 장관 도의사가 된 겁니다. 그럼 국토부 장관이 입안했으니까 결정도 누가 한다? 국토부 장관이 결정하게 되는 거고 그중에 수산자원보호구역은 해수부 장관이 결정하게 되고 그다음에 시장군수도 <웃음> 결정하는 경우가 있어요. 원래는 시장군수는 입안만 해놓고 결정은 도의사가 해야 되죠. 근데 시장군수도 결정하는 계획이 일부 있는 겁니다. 구체적인 건좀 이따 보고 그 전에 국토부 장관하고 해수 장관이 나왔는데 장관에 가는 것을 한 번에 좀 미리 정리를 해주세요. 공법상의 장관. 공법에는 여기저기 자꾸 장관들이 등장하는데 아무 장관이나 막 나오면 안 돼요. 공법에 나올 수 있는 장관은 총4 명의 장관이 있는데 첫 번째가 국토교통부 장관 줄여서 국장 그 다음에 해양수산부 장관 줄여서 해장. 세 번째가 행정안전부 장관이 있어요. 행정안전부 장관. 줄여서 행장. 그다음에 농림축산식품 장관이 있습니다. 줄여서 농장. 그래서 공법상 장관은 총네명이다한마에딱 외워놔야 돼요. 국장, 해장, 행장, 농장. 이게 끝입니다. 외우기도 어렵지 않잖아. 장관 네명 장관 국장, 해장, 행장, 농장. 네명이 끝이에요. 따라서 요네명 외의 어떤 장관이 뭐를 지정하면 맞아 틀려 그냥 틀린 거예요. 네명 외의 장관이 뭐 계획을 수립 해버리면 틀린 거고 네명 외의 장관한테 가서 승인을 받았다 틀린 거고 또는 뭐 인가를 한다 틀린 거고 그냥 뭐 따질 게 없어요. 그냥 네명 외의 장관이 나와서 뭐 계획을 수립 하고 뭘 지정을 하고 또는 인가라고 이런 거 하면 다 틀렸구나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여러 번 나왔어요. 뭐 문제풀 때 어린 거 하나도 없어. 그냥 요거만 딱 기억하면. 근데 주택상환사채를 발행하려면 기획재정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 바로 틀린 거예요. 근데 이제 요 키워드가 정리 안된 분들은 채권이니까 돈 문제인데, 돈 기획재정부 돈관하는 붙였는데 이러면서 또 속아요. 그러니까 그 기획재정부 이런 나오면안 되는 겁니다. 딱네 명의 장관만 외우면 되고, 다만 이네 명의 장관이라도 뭐 지정하고 수립하고 승인하고 이런 건안 되지만 요청을 했다. 이건 관계없어요. 또는 뭐 의견을 들었다. 이런 거는 건 관계없는 겁니다. 왜냐면 권한이 없으니까 이렇게 해달라 요청하는 거아니야 권한이 없으니까 이런 식으로 하면 어떨까 의견 내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권한 가지고 하는 일뭐 지정하고 수립하고 인가하고 승인하고 이런 건안 되는 거고 그런데 어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 이런 경우 관계없어요 그래서 다른 장관은 요청하거나 의견까지만 낸다 그래서 권한 가지고 하는 거는 딱네 명이다 국장, 해장, 행장, 농장이다 이렇게 외워두시고 이걸 좀더 자세히 보면 해양수산문장관은 하는 일이 딱 하나밖에 없어 그냥 수산자원 보호구역 딱 하나예요 그러니까 수산자원 보호구역 보이면 보자마자 누가 생각나? 해장 딱 나와야 돼요 해장이 보이면 뭐가 생각나야 돼? 수산자원 보호구역 두 개가 나란히 나와야지 하나 빠져버리면 그냥 틀렸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행정이 하는 일도 하나만 기억하면 돼요. 뭐 여러 군데 나오긴 하지만 그 일이 다 뭐냐면 지방자치단체와 관련된 재정문제 돈 문제 이때만 나서는 거 지자체의 돈 문제. 근데 도시개발 채권은 지방자치단체가 발행을 합니다. 도시개발 채권. 그 채권 발행할 때 승인 받는데 누구한테 받을까. 행정안전부장관이 되는거예요 왜냐면 지자체가 발행하는 채권이고 채권이라는게 재정문제니까 이때는 행정안전부장관에 승인받게 됩니다 농림축산식품장관은 어느 법에만 농지법에만 있어요 농지법 그래서 농지법이 아닌데서 농림축산식품장관 나오면 틀렸나 이렇게 풀면 되는 겁니다 공법상의 장관을 딱 이렇게 해서 키워드를 한번 딱 정리해두면 생각보다 좀 관련된 지문을 쉽게 풀리니까 꼭 기억을 해두시고 그래서. 여기 이제 두 명의 장관이 나온 거예요. 국토부 장관과 해양수부 장관. 그래서, 계획 이반 결정. 이반은 원칙은 특광시군이고, 예배로 국토부나 도의사. 결정은, 시도의사 대도시가 원칙, 예배로 국토부, 해수부, 시장군수입니다. 이반권자, <웃음> 그 결정권자 정리를 해야 되는데, 먼저 <웃음> 법적 성격부터 보면, 도시공관리계는 구속력 있다, 없다? 없어요. 구성 아, 구속력이 있어요. 광역도시기나 기본계획은 둘다 방향만 정하니까 구속력이 없었고 구체적으로 결정된 계획이니까 구속적 계획이고 따라서 쟁성 대상이 되는 계획인데 그 교재 내용이 그게 좀 오타가 있죠. 지난주에 수정했나요? 그 11페이지 그 1번의 법적 성격, 가로 1번의 구속적 계획이고 쟁성 대상이 된다. 이거 좀 수정 좀 해주시고 그다음에 도시군관리계획은 광역도시기나 기본계획이 위배되면 그효력이 어떻게 된다? 그대로 효력이 있어요. 당연 무효가 아니다. 이건 뒤에서 세 가지 계획을 비교해서 볼 거고, 거기서 정리가 되니까 일단 넘어가고. 일단 계획의 이반 및 결정. 이반권자가 원칙은 누구다? 특광시군이 관할구역에 대해서 도시군 관리 계획을 이반하는 거고. 다만, 일정 경우에는 국토부나 도의사가 이반할 때가 있는 거죠. 뭐 어느 경우에 국토부냐? 몰라도 돼요. 그냥 보면 딱 알아. 뭐 국가에 관련될 때는 국토부도 이반한다. 뭐 당연 뻔한 얘기고. 뭐둘 이상, 시도와 관련되는 용도적 지정에 관한 계획은 국토부 장관이 위반할 수 있다. 그럴 수 있겠죠. 한도만 관련된 두개 이상은 시도 관련되니까. 내용 대충 보면 다 쉽게 이해가 되는 사항들이니까 외울 필요는 없고, 이 자체를 그냥 확실히 기억하는 게 중요합니다. 위반권자가 원칙은 특광시군이다 예외로 국토부나 도의사. 그 다음에 <웃음> 결정은 원칙은 시도의사가 직접 또는 시장원수 신청에 따라 결정하죠. 그런데 무슨 시는? 대도시는 대도시 시장이 직접 결정한다 그리고 예외로 시장 문수가 결정하는 계획 국토부 장관이 결정하는 계획 해수부 장관이 결정하는 계획들이 각각 있는 겁니다 시장 문수가 결정하는 계획은 무슨 계획 지구 단위 계획 딱하나예요 시장 문수가 결정할 수 있는 계획 무조건 지구 단위 계획이 나와야 된다 교재는 두 가지가 써 있어요 11페이지에 맨 밑에 가로 2번 결정권자에 동그라미 2번 보면 다음의 계획은 시장 문수가 결정한다 첫 번째 시장군수가 직접 입안했던 지구단위계획 두 번째가 지구단위계획으로 대체하는 용도지구 폐지에 관한 사항 근데 용도지구 폐지지만 용도지구가 있었던 거 없애버리고 그 용도지구가 지정됐던 그 자리에다가 무슨 계획을 수립한다? 지구단위계획 수립한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시장군수가 결정한다 이렇게 나오려면 반드시 무슨 계획 나와야 돼? 지구단위계획 이 단어가 꼭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시장군수 결정할 수 있는 계획은 지구단위계획 딱나고 그다음에 다음의 계획은 국토부 장관이 결정하게 되는데, 국토부 장관이 결정하는 계획은 개발자원격 지정에 관한 도시군 관리계획, 그 다음에 국토부 장관이 이반했던 도시군 관리계획, 세 번째가 국가기과 연계된 시가와 조정구역 그래서 세 가지는 무조건 외워놔야 돼요. 그래서 지문, 그 문제를 풀다가 지문에 국토부 장관이 결정한다. 이 표현이 나오면 이세개 중에 하나가 있어야 맞게 되는 겁니다. 이세 개를 반드시 외워놔야 되는데, 그냥은 외기 힘드니까 두 문자 따가지고 개발자원격은 개, 국토부가 입안했다, 국. 국가계과 연계된 시가 받은 구역, 시. 그래서, 개, 꾹꾹, 시. 이렇게 딱 외워놔야 됩니다. 개, 꾹꾹, 시. 이렇게 딱 외우세요. 집에 개가 있는데, 개가. 하도, 하도 지져서 시끄러워요. 시끄러우니까 어떻게 해야 돼? 개입을. 개입, 응? 폐? <웃음> 어, 이건 너무 심한데. <웃음> 아, 난 이것도 불편한데 지금 음, 개입을 꾹꾹 <웃음> 틀어막기도 불편한데 음, 불편하지만 할수 없어 외워야 되니까 그래서 어, <웃음> 개입을 어떻게 했어 개입을 꾹꾹 틀어막았어요 음, 이유는 시끄러워서 그래서 개 꾹꾹시 그러니까 국토부가 결정한다 개 꾹꾹시 바로 생각나야 됩니다 그래서 개발자원구역 국토가 부입안했던 계획 국가계획 계된시가와토군구역 해수부 장관이 결정하는 계획은 수산자한보고요. 이거뭐 단순한 거고. 그래서 이반권자, 결정권자 확실하게 딱 기억을 해, 해야 되는 겁니다. 잠깐 좀 정략으로 넘어가죠. 이반은 원칙 누가? 이반은? 특강식 특강식은 예배로. 국토부 장관 또는 도지사. 결정은 원칙은 누가 결정? 결정하는 사람 원칙. 현하게 한 페이지 전에 있었던 건데 생각해 <웃음> <웃음> 결정은 시도이사 대도시가 원칙 예외로 시장문수 국토부 해수부 시장문수가 결정하는 계획 지구단위계획 국토부 장관이 결정하는 계획은 계획 국국시해수부가 결정하는 계획은 수산자원 보고요 <웃음> 다시 <웃음> 도시공학 결정은 원칙은 누가 결정? <웃음> <웃음> 아직도 자, 다시. 이반은, 이반은 원칙이 누가? 특방식은 예외로 국토부나 도의사. 자, 요건 이반이에요. 이반을 했고 결정을 해야 되죠. 결정하는 사람은 시도의사, 대도시. 예외로 시장군수, 국토부 장관, 해수부 장관. 시장군수가 결정하는 계획 지구단위계. 국토부 장관이 결정하는 계획 개, 꾹꾹, 시. 그 다음에 해수부 장관이 결정하는 계획 수산자원보호구요. 자 이제 대답에 나올려나 몰라. 이반한 <웃음> 사람 원칙은 누구? 특강식은 예배로 국토부장관 또는 도지사. 도지사 결정하는 사람이 원칙은 누구? 시도지사 대도시 시. 예배로 시장군수 국토부장관 해수부장관 시장군수가 결정하는 계획은 시군. 지구단위 계획 네. 국토부장관이 결정하는 계획 네. 개 국국시 그다음에 해수부장관 결정하는 계획 수산자원 보호구역 이거 확실하게 좀 해놔야 돼요. 왜냐하면 이게 그냥 문제도 여기서 나오지만 이 내용이 계속 뒤로 연결되는 거예요. 용도지구 누가 지정하느냐 다그 중에 있어요. 용도지구 지정하는 사람, 사업을 시행하는 사람, 단계별 집행 만드는 사람, 지형되면 작성하는 사람 다요 중에 있는 거야. 그래서 뭐 집행과 관련된 건요 사람들 찾으면 돼. 단계별 집행계요 사람들이 계획 결정되고 나서 지형되면 작성하는 거. 이 사람들이 그사업 시행하는 사람 이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용도지역을 지정한다 이 중에 있는 거야 왜냐면용도지역을 지역을 지, 지정하려면 무슨 계획을 결정해야 돼 도심 관리 계획을 결정을 해야 지정돼 결정 결정한 사람이 이 사람들 아니야 그러니까 용도적 지정하는 사람은 시도자 대도시가 예배로 국토부가 용도 지구 지정하는 사람 시도자 대도시가 예배로 국토부가 똑같은 겁니다 개발장구역을 지정하는 사람은? 개발장구역. 그건 이제 국토부가 결정하도록 돼 있잖아요. 국토부 장관이. 시가바 조정구역을 지정하는 사람은? 시도의사가 아니에요. 시도의사. 게 시가바 조정구역은 국토부가 결정하려면 이 시가바 조정구역 어떻게 돼 있어야 돼? 국가계과 연계가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국가계과 연계가 안된 거면 원칙대로 이러 가야지. 시도의사. 도시자연공구역은 누가 지정할까? 도시자연공 구역 요 예외 없잖아 예외 없으니까 누가 시도의사 대도시가 그다 그러니까 여기 있는 거예요 다 결, 지정을 누가 하느냐 결정을 그 또는 사업을 누가 하느냐 이게 다요요 요, 요 중에 해당되는 거니까 이게 확실하게 딱돼야만 뒤에 내용들이 편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공고이 생각해서 이 생각나는 게 소용 없어요 듣자마자 바라바로 생각나야 돼 특히나 이방결정권자는 졸다가도 생각나야 돼 잠시 졸고 있는데 결정 누가 그러면 <웃음> <웃음> 졸다 가도 시도의사 대도시 나와야 된다니까 졸다 가도 시도의사 대도시 예배로 시장문수 국토부 해수부 시장문수는 지고 다니게 국토부는 개국 혹시 해수부는 수산자원 복역 이게 줄줄 나와야 돼요 근데 줄줄 줄줄 나오는 게딱하나야 지금 수산자원 복역 해수부 이거 밖에 없어 지금 <웃음> 그래서 전체가 다 줄줄 나오게끔 딱 해놔야 됩니다 이거는 워낙 중요해요 그 다음에 주민이 도시군 관리획을 입안할 수 있어 없어 주민이 또또 또 헷갈리잖아 아, 네. 입안은, 입안은 특광식군로 했잖아 입안 특강식은 제안. 입안은 아무나 못해 네, 특강식이 입안하고 예배로 국토부나 네. 도의사가 입안해요 네. 주민이 입안할 수 있어 없어 네. 없어야 돼 주민은 못 하고. 네. 입안을 못하고 입안을 못하니까 어떻게 해. 네. 가서 제안을 해봐 제안 이렇게 입안해달라고 라 제안을 하는 겁니다. 그 제안을 누가? 주민이 그 주민만 제안한다. 맞아? 틀려? 틀려요. 주민 또는 이해관계자. 이해관계자를 포함하는 거고. 그럼 주민 또는 이해관계자가 이안을 제안할 수 있는데 아무거나 제안하는 게 아니죠. 제안할 순있항이 이렇게 있는 겁니다. 이안 제안 나오면 가장 많이 속이는 게 이거예요. 여기가 확실하게 딱 기억이 돼야 돼 그러니까 뭘 보면서 제안할 수 있다. 주민이 개획 기반을 제한할 수 있다는 고 보면서 이게 생각나야 돼? 근데 이게 여기 그림에서 보듯이 이게 한꺼번에 착 생각날까? 안 나겠죠? 그러니까 두 문자로 외워놔야 돼, 그래서. 첫 번째가 기반인설두 번째가 지구단 두 가지, 세 번째가 개발지능지구, 중에서 공업기능, 유통물기능 중심의 개발지능지구, 산업유통개발지능지구를 말하고, 그 다음에 산업유통개발지능지구 제한할 때는 면적이 1만 이상, 3만 미만 돼야 되고, 지역은? 자연녹지 계획관리 생산관리가 되어야됩니다. 계획관리는 50% 이상이 되어야돼요 그리고 입주기자 최소구역까지 제한이 가능한데 이걸 외우셔야 돼 근데 표정이 심각한 분들이 있는데 생각보다 금방 외워져요. 두 문자로 그냥 외우면 되니까 <웃음> 두 문자 따가지고 기반인설은 기지구단위계획은지 두가지. 그 다음에 개발진흥지구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기지개 핀거아니에 기지개를 기지개를 펴거나 이렇게 외우셔. 기지개를 탤런트 중에 누가 가서? 공유가, 공유. 공유가 기지개 핀 겁니다. 기지개를 폈어. 누가? 공유가. 공유가 기지개를 집에서 핀게 아니라 산에 가서 폈어. 산에 가서. 스토리가 점점 길어져서 살짝 걱정인데. 왜외로또 <웃음> 생각은 잘 나. 기지개를 공유가 산에 가서. 산에 가서 기지개 피다가 그 기지개 핀 모습이 딱 이거 부르는 모습 아니야. 만세 부르는 모습을, 만세. 기지개를 기지개를 공유가 산에 가서 피면서 뭐도 불러? 만세도. 만세는 어디로 불러? 네. 입으로 부르잖아, 입으로. 뭔가 좀, 그, 생각이 쉽게 나겠죠? 네. 잘안 나? <웃음> 아 생각나나 안 나나 한번 체크해 봐야지. 가려놓고. 그 입안에 제한. 제안, 제한할 수 있다 나오면 뭐부터 생각나야 돼? 기지개. 이 생각나야 돼. 기지개. 기지개를 누가 폈다? 탤런트 공유가 어디 가서 산에 가서 그래서 기지개를 면서 모두 불러 만세를 불때 만세 만세는 어디로 입으로 이제 스토리 말고 이제 두 문자로만 한번 해보면 제안할 수 있다 기지개 누가 공유가 어디서 산에서 그리고 만세 를 입으로 생각나죠 왜 생각이 왜, 왜 안난다 쉽게나는데 그래서. <웃음> 주민이 제한할수 있는 사항은 기지개 공유가 산에서 만세를 입으로 그래서 귀바인설 지구단위기 두 가지 개발 지능 지구인데 그런데 예, 개발 지능 지구 중에서 주거기능 중심의 개발 지능 지구를제한할수 있다. 맞아 틀려? 주거기능 안 돼요. 관광기능 중심. 안 돼. 공업기능 유통물류 기능이 돼야 돼요. 그게 산업유통개발 지능 지구 이걸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 관광휴양개발 지능 지구를제한할수 있다? 틀리죠. 복합 개발지능지구를 제한할 수 있다? 틀린 거죠. 그러니까 두 문자로 산, 이게 딱 외워져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사람유통 개발지능지구 제한할 때는 면적에 1만 이상 3만 미만이 돼야 돼요. 뭐 5천으로 제한하면 제한 안 받아줘요. 뭐 10만으로 지정해달라. 그안 받아줘. 뭐 1만, 3만 이 사이로 제한을 해야만 제한을 받아주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지역은 요거는 지금 기억하기 힘들어. 용도적, 용도적을 알고 나야 이, 이, 이 이해가 돼요. 일단, 그냥 눈에다 담아도 무슨 지역 자연녹지 그리고 계획관리 그리고 생산관리 지역이 돼야 된다. 이 중에 계획관리가 몇 프로다 50% 이상이다. 그리고 입주기재최소그거걸 제한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제한할 때는 동의받아야 돼요. 왜냐하면 제한은 나 혼자 제한했는데 이 제한대로 계획이 입반 결정되고 나면 그 토지 소유자 다 영향을 받죠. 그러니까 동의받아야 되는데 기반 시설 제한은 얼마 동의 5분의 4 동의받고 나머지 제한은 모두 3분의 2죠. 근데 기반 인솔만 5분의 4인 이유가 내가 땅을 이렇게 갖고 있는데 우리 동네 도로 깔아달라 이렇게 제안한 거 도로를 좀 깔아달라. 도로를 내땅 위로 깔아주세요. 이렇게 제안했겠어? 그렇게 제안 안 했겠죠. 내가 토지를 여기 갖고 있고 여기서 뭔가를 해야 되는데 도로가 없어가지고 도로를 좀 이런 식으로 설치해달라고 라 제안을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럼 나는 좋지만 이 도로로 결정되고 나면 이 도로 안에 땅 갖고 있는 사람들은 다 수용되니까 억울할 거 아니야. 나만 좋고 남들은 다 억울해. 그러니까 동의가 좀 세게 동의 받아야 되죠. 5분의 4. 그데 지구단위계획은 지역주민 입장에서 좋은 거야 나쁜 거야? 좋은 거야왜 좋을까? 지구단위계획 정하면 왜 좋은 거야? 개발된다는 거야 개발. 지구단위계획이라는 건구역정해서 안에 기반인설을 어떻게 배치할 거냐 이런 거를 계획으로 정한다 이런 얘기야 계획으로 기반인서 어떻게 배치가 되고 토지가 어떤 식으로 구획이 되고 안에 허용되는 건물이 여기는 아파트고 여기는 어, 문화 미집회고 이거는 어, 판매전이고 이런 거를 지구단위기 정한다 이얘기예요 그리고 폐율도 정하고 용적률도 정하고 이렇게 상세하게 계획을 정하는데 이렇게 정하는 이유를 여기를 이런 식으로 이제 개발되도록 하려고 한마디로 지구단위기 수입한다 이 말은 개발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럼 개발되니까 내가 땅을 위갖고 있으면 좋은 거 나쁜 거야 좋은 거죠 억울한 사람도 있겠지 거기는 도로로 포함되면 그수용돼 그런 사람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사람이 다 자기가 가진 토지가 개발되는 토지로 바뀌니까 다 좋죠. 그러니까 반대할 사람도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동의도 약하게 3분의 2. 이거는 말 그대로 개발된다잖아요. 개발진흥지구. 그다음에 입주규제 최소구역이 제일 좋은 거예요. 입주에 관한 규제를 최소화시켜서 못하던 재개발을 하고 또 못하던 재건축을 하고 이런 거기 때문에 다른 건다 좋은 거니까 동의도 약하게 3분의 2고 기반인설만 억울하니까 5분에서 동의받는 겁니다. 근데이 제안이 도시개발법에 또 나와요. 정비법에 또 나오고 도시결법에서도 제안할 때 동의받아 그때 동의는 3분의 2입니다. 도시결법 동의도 3분의 2정비법에서 제안하는데 그때 동의 얼마까 그때도 3분의 2에요. 그래서 제안 동의가 세개법 모두 다다 3분의 2구나 이렇게 한번 외우셔 제안 동의 모두 3분의 2 기반 인설만 얼마? 5분의 4 정리를 좀 하고 넘어가야겠어? 어, 제안을 어차피 나중에 공부할 거니까, 공법에 나오는 제안. 한 번에 좀싹 정리하고 넘어가죠. 이 제안이 국토기법에 제안대도가 있고, 고기다 쓰시려고, 지가? <웃음> 불가능한데? <불가하네. 웃음> 옆에 봐봐. 자세가 딱 됐잖아. <웃음> 넓은 데다. 지금 이거 고기다 어떻게 다 써? 이건 세계법의 제한들을 비교해서 정리하는 거예요? 저는 수업하면서 비교특강 이런 거잘안 해. 왜냐면 수업 시간에 다 비교해버리니까. 그래서 수업만 열심히 들으면 이제, 그, 연관되는 건 같이 이제 기억이 되는 거니까. 한번 정리하고 넘어가는 겁니다. 국토개법의 제한제도가 있고 그 다음에 도시개발법의 제한제도가 있고 그 다음에 도시및주간경 정비법의 제한제도가 있습니다. 먼저 이 국토개법에서 제한은 도시군관리계획 도시군관리계획의 입안 이 계획을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반해달라라고 그 계획의 이반을 제안을 하는 거죠. 무슨 계획? 도시군 기본 도시군 관리 계획 이걸 이반을 제안하는 겁니다. 도시군 기본계획 제안하는 게 있어 없어? 없어요. 도시군 관리 계획에 이반을 제안하는 거고 도시개발법에서는 딴거 없고 도시개발사업하려면 개발구역 지정돼야 되는데 구역이 지정 안 됐으니까 개발구역을 지정해달라 이렇게 제안을 하는 거예요. 도시 개발 구역에 지정을 제한하는 제도를 두고 있고 정비법에서는 정비 사업하려면 정비구역이 지정되어야 돼요. 정비구역 지정되려면 먼저 정비계획을 입안해야 되고 정비계획 자체를 입안 안 하니까 구역 지정이 안되고 재개발 재건축을 할수 없게 되죠. 그러니까 정비계획을 <웃음> 입안해달라고 정비계획 입안을 제안하는 이상을 두고 있는 겁니다. 국토개법은 도시공간 위반을 제한 도시개발법에서는 개발구역 지정해달라 제안하는 거고 정비법은 정비계획의 위반을 제안을 합니다. 먼저 이 제안을 아무나 하진 않겠죠. 제안하는 자. 누가 제안하느냐는 국토개법이나 정비법은 사실 별로 중요하지가 않아요. 도시개발법 여기서만 중요합니다. 도시개발법에서는 누가 제안하냐 이걸 물어요. 국토개법에서는 제안하는 사람은 잘안 물어. 그냥 주민들이 제안하는 게 뻔하니까 잘안 물어요. 어쨌든 국토계획부에서는 누가 제안해? 주민들이 제안하죠. 주민만 제안하는 건 아니고 누굴 포함한다. 이해관계자를 포함해서 제안을 하는 거고 도시개발법에서는 주민들이 막 제안하는 게 아니에요. 주민들한테 구역지정 제안해달라그러면 너도 나도 막 제안하겠지. 내땅 옆에다가 구역 좀 지정해달라. 옆에가 개발되면서 내 땅값도 막 올라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주민들이 제안하는 게 아니라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사람들 도시개발사업 시행자 아직 시행자가 구역 지정이 안 됐으니까 시행자가 있는 건 아니죠 근데 단 도시개발사업을 아무나 할 수가 없고 도시개발법으로 정한 사람들이 사업을 해요 그래서 도시개발법에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자로 국가나 지자체 공공기관 정부출연기관 지방공사 토지소유자 조합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법인 등록사업자 건설업자 부동산 투자회사 개발회사 민간합동법에 많이 두고 있어. 외워 못해요? 어차피 안 외워요. <웃음> 어차피 안 외워. 근데 사업할 수 있는 사람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 그 사람들, 법이 정하고 있는 그 사람들, 그래서 시행자가 될수 있는 요 사람들이 제안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안한 이유가, 구역을 지정해달라, 지정만 해주면, 내가 거기서 사업하겠다. 이런 사람들이 제안한다. 이런 얘기예요. 사업도, 못, 사업도 못하는 사람이 막 제안하지 말고. 그래서 시행자가 될수 있는 자가 제안하되, 단 주의할 게 국가가 도시기반 사업에 사업을 시행할 수 있어 없어? 있어요. 국가가 개발 많이 하죠. 국가가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데 국가가 구역을 지정해달라라고 제안할 필요가 있어 없어? 없죠. 지정하면 되니까 국가란 제안할 필요가 없는 거죠. 지방자치단체가 도시기반 사업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근데 지방자치단체가 구역을 지정해달라라고 제안할 필요 있어 없어? 없어요. 지정하면 되지. 조합이. 도시개발사업 시행자가 될수 있는 자 중에 하나예요 조합. 왜냐하면 환지방 수사할 업 때는 조합이 사업을 하게 되는데 조합이 구역을 지정해달라라고 제안할 수 있어 없어? 조합이? 조합이 없어? <웃음> 여기서 이제 많이 써가 조합. 왜냐하면 조합이 지금 설립돼 있을까 안돼 있을까? 돼 있어? 언제 가서 벌써 조합을 만들었어? <웃음> 아 지금 구역이 지정이 됐어 안됐어 안 구역 지정이 안됐잖아요 구역도 지정 안됐는데 조합이 어딨겠어 구역이 지정되고 구역 안에 있는 토지 소유자들이 모여서 조합을 설립할 건데 구역 지정 안됐으니까 조합도 설립이 안됐고 그러니까 조합이 제한할 수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뭐 제한할 수 없는 이세 가지 기억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도시검법에서는 시행자가 될수 있는 자가 제한하되 단 국가나 지자체 조합을 제외한 시행자가 될수 있는 자가 제안을 합니다. 정비법에서도, 이건 도시개발사업이고 정비사업 하네에요 사업할 사람들 이 제안을 해야 돼요. 사업. 근데 정비사업은 주로 누가 사업을 하죠? 재개발, 재건축 누가 해? 조합이 하잖아. 그럼 조합이 제안할 수 있어, 없어? 있어? 조합이. 조합은 한 10년 정도 있어야 만들어져. 정비사업 조합 금방금방 만들어져, 안 만들어져? 잘안 만들어지죠. 그러니까, 정비객 입안이 되고 근데 구역 지정 되고 나면 그때 이제 추진위원회 만들어서 추진위원회가 동의받고 조합을 설립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계획 입안을 제안하고 있다 이 말은 조합이 설립됐다 안 됐다 안 됐어 추진위원회도 없어지. 그러니까 그 조합은 해당 안 되고 조합을 누가 모여서 만들어요. 주민들이 모여 그냥 그 동네 주민이면 아무나 가서 막 그냥 재개발 <웃음> 재건축 아파트 보상 받아 버려. 소유자가 소유자. 그 도시개발법이나 정비사업의 경우에는 소유자들이 하는 거예요. 그 환지방식한다. 소유자가 조합을 만들고 사업을 하는 거고. 정비사업도 재개발 지구 쪽을 소유자들이 하는 거죠. 임차권자 에해당되한데아예 아무 관계도 없어요. 임차권자는. 그러니까 소유자들이 모여서 조합을 설립한다 말이에요. 그 소유자가 토지 소유자뿐만 아니라 건축물 소유자, 지상권자가 있기 때문에 정비법은 토지 등 소유자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토지 등 소유자가 제안하는 거 토지 등 소유자. 토지 등 소유자가 구역지정해달라 정비기 입안해달라 제안해서 그 정비기 입안되고구역지정되고 나면 이제 이 사람들이 모여서 조합 구성하고 사업하겠다. 여기서 이사람들 제안하는 겁니다. 근런데 뭐 국토개법이나 도시개별법 은 누가 제안는 별로 중요하지 않고 중요한 거는 도시개별법 여기서 는 이제 누가 제안하느냐 이걸 잘 정리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제한 상대방. 누구한테 제한하느냐. 이것도 도시개발법, 국토개법이나 정비법에 별로 안 중요해요. 도시개발법에서는 누구에게 제한하느냐. 이게 또 중요합니다. 국토개법에서는 계획을 입안해달라고 라 제한하니까 누굴 찾아가야 돼? 계획을 입안할 수 있는 자. 그 특강식은 그렇죠. 계획을 입안할 수 있는 자에게 제안을 하는 겁니다. 이반할 수 있는 자라는 것을 해석하면 원칙이 특광시군 예배로 국토부장관 도지사 이 사람들한테 제안한다는 라 겁니다. 도시개발법에서는 개발구역의 지정 을 제안하는 건데 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자한테 제안하는 게 아니에요. 도시개발법은 원칙은 시장 군수 부청장에게 제안을 합니다. 시군구가 이 제안을 받아서 다시 어, 시도의사한테 구역을 지정해달라고 또 요청을 해요. 제안받고 다시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시군구한테 제안하게 되는 거고, 다만 예외로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직접 제안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원칙은 시군구, 예외로 국토부. 그 국토부가 그 국토부 장관한테 제안한 이유가 국토부 장관이 지정할 거니까. 도지개발구역을 국토부 장관이 지정하는 경우가 <웃음> 다섯 가지가 있어요. 나중 도시결법에서 중국 협의, 30만, 긴급, 이렇게 외워야 돼. 국토부 장관이 중국과 협의를 했는데 돈을 빌려달라고 얼마를? 30만 원을 어떻게 빌려달라고? 긴급하게 빌려달라고 협의하죠. 그 30만 이상, 공공기관의 장, 정부출연기관장이 30만 제곱미터 이상으로 제한한다? 이때는 누가 지정해? 개발구역 국토부가 지정하게 되고, 그러니까 제한도 누구에게? 국토부 장관에게 직접 제안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소원 칙은 시군과한테 제안하는 거고, 예외로 공공기관장, 정부 출연기관장이 30만 이상으로 제안할 때는 국토부 장관한테 직접 제안. 한 글자만 써놨더니 이게 또 뭐예요? 막 이러면서. 공이 공공기관의 장, 정, 정부 출연기관장이 제안할 때는 국토부한테. 정비법에서는 정비객 입반해달라 제안하는 거 아니에요. 뭐 당연히 입반할수 있는 권한을 가진 사람 정비포에서 그거를 이방권자라고 부를 때가 있고 시장문소등이라고 부를 때가 있어요. 이제 계획이반을 제안하니까 이방권자한테 제안하도록 돼 있고 그 다음에 제안사항 어느 거를 제안하느냐 제안사항은 국토개법에서만 중요해요. 국토개법은 주로 이걸 갖고 써요. 도시불법은 제안한다는 게딴게 게 아니라 구역의 지정을 제한하는 거고. 정비법은 정비계획, 정비계획의 이반, 이걸 제안한다. 이거예요. 다만 이제 정비법에서는 아무 때나 제안 못하고 제안할 수 있는 경우를 여섯 가지를 두고 있어요. 근데 어차피 못 외워. 그러니까 뭐 그건 무시하고. 그냥 국토개법 여기서만 좀잘 기억하면 되는데, 여기도 저 복잡하게 기억한 게 아니라 뭘 폈어. 기지개를 폈다. 기지, 제, 뭘 제안하느냐? 기지개기 생각나야 돼요. 기지개를 탤런트누가 공유가 어디 가서 산에 가서 그리고 만세를 불렀는데 어디로 입으로 입으로 만세 1만 이상 3만 미만 국토개법 요게 중요한 겁니다. 계속 요걸 받꿔서 속이는 거니까 제한사항은 국토개법 여기서 확실하게 기억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제한할 때 동의받아야 되는데 <웃음> 제한 동의가 모두 얼마 동의? 다 3분의 2. 제한할 때는 기본적으로 모두 3분의 2 이상의 소유자 동의를 받아야 되죠? 정비법도 다 3분의 2예요 근데 유일하게 5분의 4 동의 받는 거는 국토개법 중에서도 모를 기반인설. 기반인설 제한할 때, 이때만큼은 5분의 4. 그래서 기반인설 뺀 나머지 동의는, 제한 동의는 모두 3분의 2. 도시개발법에서는 제한동의와 관련해서 3분의 2 숫자보다 중요한 것은 민간일 때만 이 동의 받아요. 민간이 구역 지정 제한할 때만 동의받는 거고. 공공 예컨대 지방공사라든지 여기서 제한할 때는 동의받을 필요가 없게 됩니다. 그다음에 그 다음에 제한이 되면 반영률 정해서 통보를 해야 됩니다. 통보하는 기간이 국토기법은 45일 안에 통보하도록 되어 있고 연장은 30일 연장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도시별법 1월 안에 통보독도 있고 연장 1월 그 다음에 정비법은 60일 안에 통보하는 거고 연장 30일 그래서 세 개법이 통보하는 기간이 다 다르니까 한 번에 기억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반 결정 뭐 구역 지정하는 비용들이 발생해요 제한을 받아서 이반을 하고 또는 구역을 지정하고 하다 보면 비용이 발생하겠죠 그 비용을 제한자가 부담해야 한다. 맞아요? 틀려? 틀려요. 다 제한자한테 부담 부담 시킬 수 있다. 이 말만 기억하면 돼요. 도시개발법도 똑같이 그 구역지정을 위한 비용은 제한자한테 부담 시킬 수 있다. 정비법은 비용 얘기가 없어요. 그래서 뭐 제한 관련된 뭐 내용 전부예요 그 표현하면 딱 제대로 기억하시면. 국토개 법이나 도시화법이나 제한하가는 거 똑같이 풀리니까 한 번에 좀 정리해 두시고 그 제한마저 보면 그래서 제한할 신상은 기지개 공유 산에서 입으로 만세 이렇게 온 거고 제한할 때 동일한 모두 (3분의 1) 대 기반시설 제한만 (5분의 4다) 그리고 제한할 때는 제한서에 도시공학도서계획설명서 당히 첨부해서 제한을 해야 되고 이건 뭐 당연한 얘기고 제한이 됐을 때 통보하는 데 통보하는 기간이 며칠? 45일. 연장? 30일. 연장은 한 번만 연장해요. 이거 그러니까 니 최장 며칠이 되는 거예요? 최장 75일이 되는 거죠. 다 연장이다. 한 번만 연장되니까 도시개발법에서는 제한됐을 때 최장 언제까지 통보? 2개월이 되는 거죠. 정비법 최장 90일 내 통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웃음> 45일 연장 30일이고. 그 다음에 계획에 <웃음> 반영할지 여부 입안할때 그 반영할지 여부를 결정할 때 도시개견에 가서 물어봤는데 그게 심의다 자문이다 자문이에요. 왜냐하면 심의라는 건 항상 어, 최종 확정 전에 마지막으로 하는 절차가 심의라고 그랬으니까 여기는 이제 입안할 거냐 말 거냐 2단계 아니야 심의가 아니고 자문이고 자문이다 보니까 거칠 수 있다 거쳐야 한다 거칠 수 있다가 되는 겁니다 심의가 나오면 항상 거칠 수 있다 거쳐야 한다 거쳐야 한다. 심의는 어디서나 거쳐야 한다. 근데 자문이니까 거칠 수 있다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제안자는 제한받은 자는 제안자 협의에서 제한된 계획의 이반 결정이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 시킬 수 있는데, 요 지문 나오면 그냥 요것만 보면 돼요. 시킬 수 있다. 다르게 안 속여. 시켜서는 안 된다. 시킬 수 없다. 다 이렇게 속이는 거니까, 비용 부담 나오면 시킬 수 있다. 이렇게 한마디로 기억해 두시면 되는데, 이걸 <웃음> 키워드로 좀 정리하고 넘어가죠. 공법에 보면 이제, 여러 군데 면 비용 얘기들이 자꾸 나와요. 비용을 누가 어떻게 부담하느냐. 근데 비용 부담은, 원칙은 시행자가 부담하는 게 원칙이에요. 근데 여기서 시행자란 말을 뭐 대표적인 말로 써놓은 거지. 한정적 뭐 사업 꼭 시행하는 사람 이런 의미로 써놓은 게 아니라, 근데 계획을 입반할때 비용은 누가 부담해? 그 계획을 입반하는 사람이 입반할때 비용을 부담하는 겁니다. 그 계획을 결정할 때 비용은 누가 부담해야 돼? 결정하는 사람이 부담을 해야 되죠. 사업을 시행할 때는 그 비용을 사업 시행하는 사람이 부담을 해야 되죠. 그래서 그걸 래서그 대표적으로 해서 시행자 부담이 원칙이다. 이런 말을 써 놓은 겁니다. 그래서 그냥 뭐가 됐든 어떤 비용이 됐든 그 일을 하는 사람이 그 비용을 부담한다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시행자가 부담하는 게 원칙이니까 부담할 수 있다 해야 한다. 해야 한다가 되는 거죠. 그런데 예외로 수익자 이익을 본 사람이 부담하게 되는 예매가 있는데 여기도 수익자란 말을 그냥 그 상징적인 의미로 써 놓은 거예요. 그 이익을 본 사람이 제안했는데 나한테 이익이 됐으니까 제안했을 거 아니에요. 제안한 사람이 이익 볼 수가 있고 또는 뭔가 요청을 했는데 이익이 되니까 요청할 거, 요청했을 할요청거 아니에요. 요청하는 사람 또는 제안도 요청도 안 했는데 어쩌다 보니까 이익 보는 사람. 뭐 누가 됐든 간에 이익 보는 사람한테 에, 부담하게 할 수가 있는데. 여기는 예배니까 해야 한다가 아니라 할수 있다가 되겠죠 그런데 이익 본 사람이 알아서 내가 부담하진 않을 거네요 시행자가 부담하되 시행자가 이익 본이 사람들한테 부담 시킬 수 있다가 되는 겁니다 시킬 수 있다 그래서 비용 부담 얘기가 나오면 그냥 요거를 보고 풀란 말이요 여기서는 거의 안 속이니까 이건 너무 뻔하기 때문에 비용 얘기가 나오면 자꾸 여기 속이니까 부담 시킬 수 있다 요 한마디만 딱 보고 보시면 되고 그런데 질문몇개 보죠 23의 지문인데 주민으로부터 계획 위반 제한받은 자랑 제한된 계획 위반 결정에 필요한 비용 전부 비용 얘기가 나왔잖아 그때가 시켜야 한다 맞아 틀려 그냥 틀린거죠 시킬 수 있다가 되어져죠 이거 맞 겠어 틀리겠어 틀리겠지 비용 얘기가 나면 여기만 보라그랬잖아 안전진단할 때 비용을 누가 받아며 진단하는 사람이 부담하기도 진단 하는 사람이 진단을 요청했으니까 이익을 좀 받겠죠. 요청하는 자한테 비용을 부담 시킬 수 있다가 되는 거죠. 당연히 틀렸고. 이거 맞아 틀려. 보자마자. 시킬 수 없다. 틀렸겠죠. 이거 맞아 틀려. 맞겠죠. 이거하고 이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계획 이반 제한받은 자. 이반 결정이 필요한 비용. 제한자한테 부담 시킬 수 없다. 틀렸고. 시킬 수 있다. 맞는 거죠. 똑같은 내용인데 여기는 짧고 여기는 길어 왜그렇했어 <웃음> <웃음> 똑같은 내용인데 여기는 짧아졌고 여기 길어요 그 이유가 뭐 옳게 하려면 여기는 이런 말 빼버렸잖아 제한자 회의에서 없죠? 응? 근데 옳게 하려니까 이거 괜히 뺐다 누가 또 와서 응? 이의자기 못해 가하지 걱정되니까 다 써버려요 응? 그러니까 길어지는 거야 그래서 어잘 모를 때 옳은 거 찾아라 긴 쪽으로 가고, 틀린 거 찾아라. 짧은 쪽으로 가고, 뭐, 그러라는 겁니다. 많이 짧아졌는데, 보니까. <웃음> <웃음> 한줄 <둘> 이상 짧아지죠. <웃음> 그 다음에, 그, 연관되는 키워드로, 앞에서 비용을 부담 시킬 수 있다, 그랬잖아요. 시킬 수 있다. 시킨다라는 게 누군가를 강제하는 거네요. 이래라 저래라. 시키는 거. 그 강제를 누구만 한다? 행정청만 강제가 돼요. 그래서, 행정청은 강제할 수 있고 시킬 수 있다. 그런데 행정청 하는 자는 강제도 못하고 시킬 수가 없다. 이것도 한마디로 딱 기억을 해놔야 돼. 이것만 갖고 나중에 쉽게 풀리게 되는데, 여기서 행정청이란 말을 또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행정청은 그냥 장관 또는 시도지사, 시도지사니까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이런 사람들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 이 사람들 말하는 거예요. 국가나 지자체 기관의 장들. 그래서 이 사람들은 행정청이라서 강제할 수가 있고, 그다음에 그 행정청 아닌자는 강제할 수 없다. 그런데 요 여기에 시행자가 누군가한테 일을 시킬 수 있다라고 돼 있는데, 요 시행자란 요 표현이 행정청인 건지 비행정청인 건지 특정이 돼 있어 안돼 있어? 안돼 있죠. 그러니까 행정청이다 비행정청이다 이렇게 특정이 안돼어있을 때는 뒤에가 시킬 수 있다고 라 나와도 맞다 틀리다 판단하지 마세요 그런데 시킬 수 있다고 라 나왔는데 앞에가 굳이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가 이렇게 나왔어 그러면 바로 틀린 거 이렇게 풀면 됩니다 행정청이 아닌데 강제했으니까 바로 틀린 거 이렇게 푸시면 되는데 지문 <웃음> 뭐 몇개 보죠 좀 문제 풀기 위해서 기억한 건딱이거밖에 없어 강제는 행정청만 한다 비행정청은 강제 못한다. 3 0일의 지문인데 읽고 생각하지 말고 이거 쭉 보다 보니까 체납 처분이란 말이야어 체납 처분. 체납 처분 이 뭐예요. 세금 안 내니까. 세금 안 내니까 어떻게 하는 거야. 강제로 받는 게 체납 처분 아니에요. 그럼 세금 내야 되는데 안 내니까 쫓아가서 어 뭐 재산을 압류한 다음에 그 그걸 팔아가지고 그 세금 그냥 걷어가죠 자동차세 안 내면 쫓아가가지고 어떻게 해? 번호판 떼가잖아요 <웃음> 그 다음에 내면 돌려주고 안 내면 어떻게 뭐 처리를 해버리죠 그게 이제 체납처분의 절차인데 한마디로 체납처분이라는 게 강제하는 거구나라고 이해하시면 된단 말이에요 강제하는 거다 근데 앞에 보니까 누가 나왔어 행정청이 아닌 자가 나왔잖아 행정청이 아닌 자가 강제할 수 있다니까 맞는 거 틀린 거야. 그냥 틀린 거죠. 이건 뭐 읽는 게 아니라 이렇게 판단만 잘하면 되는 거예요. 21의 지문인데 끝에 보니까 시킬 수 있다. 앞에 보니까 행정청 아닌 자. 맞아 틀려. 그냥 틀린 거죠. 언제 다 읽고 있어. 뭐 공공설 관리자 생각할 필요가 있어 없어. 없어요. 다음 정 틀린 거찾아라 이게 답이 었어 얼마나 쉬워. 시킬 수 있다. 행정청 아닌 자 바로 틀린 걸풀면 되죠. 21회 지문인데 이거 맞아 틀려? 이걸 바꿔서만 이해하면 돼. 요 강제라는 말로. 근데 앞에 가 누가 나왔어? 시장문수니까 시장 누구예요? 행정청 아니야. 행정청인데 강제할 수 없다 아니야. 맞아 틀려. 그럼 틀린 거죠. 26회 지문은 그청산물납부 자가 납부 안 했어요. 강제로 받아야 되는데 시장원수가 아닌 시행자니까 강제가 돼, 안 돼. 강제가 안 돼서 징수를 누군가한테 위탁할 수 있다. 맞아, 틀려. 맞는 거죠. 이렇게 이제 강제는 행정증만, 이러니까 이런 내용들이 좀 쉽게 풀리죠. 그래서 저, 저런 키워드를 꼭 기억하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자, 확인학습 1번, 풀어보죠. 주민이 도심각 2반을 제안할때 제한상 별 동의요건. 틀린 거. 이런 거 너무 쉽죠? 제한 동의가 모두 얼마다? 3분의 2다. 유일하게 5분의 4. 기반인설. 1번은 기반인설, 5분의 4. 2번도 기반인설인데 3분의 2. 이게 틀린 거죠. 나머지는 읽을 필요 없어. 그냥 숫자만 확인하면 돼. 3분의 2, 3분의 2, 다 3분의 2. 답이 2번. 쉽죠? 쉬겠습니다. <웃음>